어, 뭐뭐고 킹이 투급이 더 높다고? 잠깐, 잠깐,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도장 깨기인데 시원시원하네. 도장 깨기 시원시원하다, 야. 도장 깨기도 질지그린 자식들은 진짜 알지? 어떤 느낌인지? 딜러로 최강급으로 나온 각성 모노가 쩔쩔 매는데? 와, 이건 인정이다. 야, 이건 인정이다. 야, 뭐 이거 뭔데? 뭐가 이렇게 센데? 뭐, 뭐라고요? Yeah. Yeah. 하이 구, 박스입니다 자, 우리 웹폰 마스터, 각성 모노 도장 깨기 출발해봐야 되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살상로로는 진짜 최상급 딜러입니다. 미친 딜러거든요. 볼수록. 우리 근데 우리 해우 옷을 되게 이쁘게 입혔다. 이 옷을 보니까 제가 조금 사심등급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멈춰! 어쨌든. 자, 오늘 해우랑 또 우리 봄이가 출연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콜라보 도장 깨기 할때 봄이 밀림 나바가 필살기 3렙이었더라고. 나는 이 둘은 마치 운영자 계정인 것처럼 내가 착각했어. 당연히 필 풀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좀더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칠대제, 코인 7대제는다 모든 게 맥스입니다. 당연히 모든 게다 맥스로 운영자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게 맞고요. 뭐, 선물 만들, 만들어야 되는 게싹다 만들어져 있고. 다만 이제 보미가 모노 코스튬이 풀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쪽을 봤는데 배우 쪽은 코스튬도 다 풀업이었고요. 필살기도 풀업이고 모든 조건이 다 맥스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요런 그러면 지금 오늘 매치는 완전히 두 계정이 모두 최상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싸워보는 매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비랑 아티팩트는 미적용. 실린즈 투전 깨기. 그첫 번째 매치로는 전투력 측정기. 완전 고인이죠. 예 고인인 코인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스 AI 설정대로 실수 없이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다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한개 정도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 나가는 게 맞겠죠. 자, 약점 피해가 바로 터질 수 있어가지고 도장끼를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디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기 개성에서 디버프를 걸어놨기 때문에 약점 3배가 터진다. 자, 반 입장에서는 일단 공격기가 우선되는 법칙으로 이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드레인 톡톡 치고 있고요 당연히 쓰레기들이 나올 것 같았고, 약점 피해 또 갑니다. 수확, 수확. 수확. 빡삭하고 와! 먹고, 이거? 아무래도 딱두 번만에 두대 때리는데 죽었다고? 우리 리무르 도장깨기 해봤을 때보다 지금 더 심했나? 어, 어떤데? 나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나시는 분 댓글로 알려줘봐봐.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한데? 리무르 때보다 더센거 아니야? 지금 이 딜이? <웃음> 자, 7년대 도장깨기 그두 번째로 코서가 나와 있습니다. 코서는 또 지금 우세속이라서 한번 꿈을 꾸어본다. 이런 게좀 있겠는데. 야, 이게 삼성 붙었다. 야, 사기치네, 이게. 안 그래도 샌데 모노가 사기를 쳤어요. 갑니다. 석석, 파스, 파스, 캅! 역속이지만, 9 6 0 0 역속이네, 9 6 0 0 역속, 와, 진짜, 미친 딜러인데, 진짜? 자, 고서 정말 어이없고 힘 빠지게, 차라락 한번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자, 1인기. 파스 파스, 파스, 컷! 어 이거 죽지는 않았어요. 역시, 그래도, 역시 우세속이라서, 지가. 죽지는 않았다. 자, 고서가, 요, 힘 빠지게, 어, 차라락 어, <웃음> 겁나 힘 빠지는 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노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바로 비기필살기란다 이러면서 파크당 쏘고쭈! 스코베지 13만 2만 터지면서 당연하지만 당연한 출발이겠지만 주 패면서 오 근데 너무 이쁜데 아, 이게 너무 이... 계속 시선을 강탈하는 <웃음> 자 계속해서 다음 판 코인멀린 누나가 나와 있습니다. 코인멀린 누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리 센 상대가 찾아와도 동속 상대로는 내가 이긴다 이런 느낌이 좀있거든 이거 뭐가 패가 왜라노? 어, 이거 오야 이거야 모노야 모노야 니이자승 네, 봐라 박스 박사하와 박사오 끝날 뻔했는데? <웃음> 어, 한 방에 끝날 뻔했어 한 방에 끝났으면 이거 자 코인멀린 누나 시나리오는 이거죠 필살기를 막으면서 계속 필살기를 막기 때문에 상대는필살기 못쓰고 자기가 필살기 써서 뒤집는다 이거거든요 그 전략이 오늘 먹힐 수 있을지 못 먹히겠는데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와 <웃음> 예그 전략은 주로 필살기로 승부를 낼때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는 무슨 그냥 스킬이 필살기급으로 터지니까.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4번 타자가 나와 있습니다. 4번 타자 킹. 어, 뭐였고? 킹이 투급이 더 높다고? 잠깐, 잠깐,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어그 하긴 나태킹이 투급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인연으로 넣을 때도 나태킹 넣으면 진짜 웬만한 다른 애들 인연 된 건데 인연 효과 없는 나태킹이 투급 더 높을 때 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약간 차이네요. 거의 한7 차이네요. 7급 7 차이로 나태킹이 선턴 가져가는 게 맞고요. 와, 기가 막히네. 자, 아직은 모노가 성물이 나오기 전이라서 이 정도고 나중에 모노 성물이 추가되면 더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나태킹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턱 포실라이제이션, 촉촉촉 치고 있고요 자, 이거 뭐고? 야, 이거 혹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 이거. 자, 이거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싹박스와크에 쏙, 팍하오! 와, 죽어버렸다 12만 8천이라고요? 12만 8천이 나왔고, 자, 원래 같으면 힐을 해야 되겠지만, AI 규칙상 공격기가 우선돼서 삼성이 안 나오는 이상 공격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버텨낼 수는 없다고! 쭉. 와, 1 9 7 0 0 도장 깨기도 시원시원하네. 도장 깨기 시원시원하다, 야. 도장 깨기도 질지그리는 자식들은 진짜 알지? 어떤 느낌인지? 이게 코인 7대제 도장 깨기는 코인 7대제 좀 옛날 캐릭터 느낌 나잖아.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새로 나온 얘가 얼마나 센지를 좀 보기 좋은 전투력 측정 기들의 나열이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이제는. 야, 이 정도라고? 우리가 7대제 도장 깨기를 하도 많이 해봐서 기존의 데이터들 있잖아. 그거에 비해서 이 정도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정도 딜한 친구 잘 없었거든? 마왕님으로도 이 정도 못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진짜 센 거예요, 지금. 진짜 센 거고, 딜은. 딜 하나는 진짜, 뭐, 어디 가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딜로는. 제가 보기 그렇게 보이고. 자, 한장더 갑니다. 착착! 빡! 와, 엄청난 딜이다. 근데 또 코인 칠레의 도장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 두 분. 마지막 두 분은, 의외로 신캐들을 뽀쓰기도 해서 도장을 잘 막아냅니다. 의외로 이 도장이 옛날 도장인데도 어 아, 대단해. 대단해. 어쨌든 다이앤이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건 못할 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빡! 20만, 20만 터지면서 거의 도장 깨기인데 딜뽕 느낌을 오늘 느끼는 그런 컨텐츠인가? 뭐 이런 딜뽕 컨텐츠야, 이게 오늘? 자. 어쩌면 7대제 도장 깨기에 이 형님이 없었다면 이 도장은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번 마왕님무르 때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왕님무르는 개성을 하트 개성을 빨아먹는 그게 있었지만 모노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겠다. 내가 진짜 모르겠다. 우리 형이 이길 수도 있다. 이거 33,000. 우세속이기도 하고. 저 도끼로 세리 아래부터 위로 쳐 올리는데 33,000이 꽂히고 있습니다. 우리 형 하트 개성 있고요 모노가 약점 피해 들어갑니다. 싹! 흉! 촤악! 촤다 자, 37,000. 37,000. 비슷하데이? 자, 우리 형 아직 옛날 캐릭터 아닌 옛날 캐릭터긴 해. 근데 <웃음> 아직 죽지 않았다. 도계기에서 하트 개성 있어서 이번엔 흡혈량 상당할 거고. 기준 좀 들어갑니다. 51,000. 그 옛날 캐릭터인데도 아직도 투급이 좋아가지고. 선턴도 잡으신 데다가. 자, 역, 역시, 저거한테는 내가, 어? 24,000 정도밖에 안 받는다. 그 정도 갖고 내려칠 수 있겠나. 그리고 상대가 먼저 이렇게 필살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도, 어, 에스카 님할게 있죠. 자, 차지 엠파이어로 필각 갑니다. 퉁! 어, 차지 엠파이어. 툭툭툭툭툭툭 하고 있고요 야, 이건 답 나왔네. 답 나왔네. 야, 에스카 님 필살기 받았다. 어. <웃음> 이거는, 이봐봐. 이거 이런 실내제 도장이 옛날 도장이지만, 무시 못한다니까? 딜러로 최강급으로 나온 각성 모노가 쩔쩔 매는데? 이 정도면 쩔쩔 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 깎인 거 봐봐. 뭐 제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된다? 모노씨, 각성을 했다더니.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이렇게 하면 19만 2천으로 도끼로 찍어 뽀사프는 기라. 야, 7대대 도장 살아있다 으흠.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7대대 도장의 리더 코인마멜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마멜 되게 무시했다가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마무르를 막아 때리, 빠사대 약점표시하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팍팍! 역 속인데 5만 나오네 5만 오만... 어 진짜 생인 더럽게 세다 진짜 어. 자 고인 마멜이 우세 속에서 점화를 붙입니다 착삭하면서 24,000하면서 점화 붙이고 있고요 요거 필살기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모릅니다 이렇게 최신 캐릭터랑 모른다 정도면 확실히 맞짱 능력은 확실히 좀 있는 편이긴 하다 자 이렇게 착크닥 때리면서 착 자 점화 이제 세 개째 들어갔고요 코인바비필살기 먼저 만들... 야 이거는... 야 모노야 니 안되는데? 실대 도장 만만하지 않지? 해봐 봐니 이거 못 죽이면 끝이다 자 약점 3배 착 착! 오! 빡! 와! 와 이건 인정이다. 야 이건 인정이다. 야뭐 뭐고 이거 뭔데? 뭐가 이렇게 센데? 이 뭐, 뭐라고요? 나는 솔직히 순간 다음 멘트까지 생각났어. 뭐였냐면 막 약점 피해했잖아. 약점이 팍팍 때리고 탁못 죽였어. 그러면 이제 코인 마멜이 약점 피해란 것 말이다. 이러면서 필살기 약점이 야버퍼할야이딱 거기까지 벌써 야 방송 전제에 멘트가 가까이 떠올랐어. 근데 근데 이게 터지 뿐다고? 자 마지막은 항상 스페셜 매치로 우리 페스티벌 도장 깨기에 어떤 기대감을 미리 엿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는이 로멜이 이기자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거든 어떻게 될지 모른데 자로멜과의스페셜 매치 결투 들어갑니다 자오 놀랍게도 로멜보다 모노가 투급이 높습니다 그 그러니까 강모노가 지금 성물이 없어서 그렇지 성물 로멜도 성물 없잖아요 서로 성물 없는 기준을 봤을 때는 확실히 신캐 맞아 되게 투급이 높거든요 근데 아까 코인에스카라든지 나태킹이라든지 이런데 성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걔들한테 투급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투급 부분은 정리 가 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박스 박컷! 역속으로 빠! 칠만 팔천, 역속7만8천 삼성으로 엄청 세게 때리고 필사기 바... 뭘? 야 일마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없네 모노가 오늘 사기를 치는데요. 이 로멜도 지금 필사기 이렇게 안 붙었지만 이거 상당합니다. 차크닥 붙고 때리면서 바로 한건 추가돼가지고 필사기 바로 만들어요. 엄청나거든요 로멜도 필사기 생성 속도가. 아한건 모자랐나? 아한 건이 모자랐네. 어. 네, 계산이 빨리하여 계산 계산 이슈 어쨌든 한건 모자랐구나. 어자 이제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필사기 받았어도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비기 피해거든요. 로메리 야 비기피 그거 내가 선배인데. 선배님 미안합니다. 빡크당요 비기 한참 후배에요 한참 후배인데 더 강력한 비기 를 터뜨릴 수 있죠. 실전에서도. 왜냐면이 친구는 예성에서 스택을 쌓아 올리니까 그 쌓아 올려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에서 얘 플스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비기 터뜨리면 진짜 개미친 딜이나옵니다막 후백만딜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터지거든.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멜은 그러지 못하죠. 확실히 예, 옛날 구형 핵폭탄과 신형 핵폭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모노는 페스바 도장깨기 충분히 갈 만한 캐릭터고 페스티벌 도장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장깨기에서 만납시다